네, 안녕하세요. 기타씨는 s 송입니다 오늘 기타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. 네, 43마디부터 마지막까 네, 한번 해볼게요. 43마디 시작 Butom, a j 마 m a Kajaman e v o 마 e o Sashib Samadi Shagyabso, O Sashibi Madi, b a j 7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딴. 자 보세요 따단 영, 영, 영. 7까지 슬라이드 자 오른손은요 다운업 다운업 6번줄만 계속 한번 쳐볼까요?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, 물론 1번 손가락으로는 또 자연스럽게 밑으로 한번 해주시지만 오른손으로는 6번줄만 영영영 영, 다운업 이으로 한번 해보세요. 자, 43하디 또 이런, 이렇게 런이 반복이 되죠. 0 0 0 0 0, 0 7 0 0 0 0 7 저는 한 3에서 7까지 그냥 슬라이드 하거든요. 0에서 7라고 악보에는 써져 있지만 3에서 7 이렇게 좀 슬라이드 하는 편입니다. 근데 그게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는데 목적지가 7인 것만은 확실하죠. 0, 마아리가됐습니다그 다음에, 4 5마디또 a 1번 손가락으로, 세누르고3 4 여기, 슬라이드로 나오네요 슬라이드로 하셔도 되고 쳐주셔도 되고 다운업 3 4 다운업 3 4 다운업 3 4 다운업 3 4 슬라이드 해 삼, 까요 t o 삼, 다다다다다다라다 그 그다음에 어 저번 시간 했던 것들이네 이이 이 마디는 자 다다다다 오른손으로는 6번줄만 친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줄 치우도 치유, 상관은 없는데 6번줄만 조금 더내 강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손이 인도가 되거든요 48마디 빰, 빰, 빰, 빰. 이렇게 되는데. 자, 이거 보이실까요? 이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?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자, 캡처 한번 해 주세요. 착각. 네. 보시면 첫 번째 2빵 e. 다운 7 6 7세7 다운업. 어. 자, 이렇게 A 다운어. 6에서 다운업. 어. 그다음에 7 9 7 딴. 다운 그 다음에 <놀라> 5 6 7 이건 강조하려고 다운으로 칩니다 dá, dá, 단. 이렇게 되는 겁니다 <놀라> 자 보시나요? <놀라는> <waren> 자 마지막이 다음음에자 더블 스탑 번, 삼 번, 잡고 슬라이드. 다운다운, 다운, 오른손 다운다운, a n 이 블루스 리 r 라고 해요 블루스 플레이즈 블루스 느낌을 내는 그런 멜로디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한번 해볼까요? 빰 d 슬라이드한 다음에 n e r o 풀링과 해머링 내렸죠? 방. 7에서 한번 가고, 5에서 한번 가고, 한 번씩 가고 2을 끝내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4 9마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<목소리> 빰바바밤 빰빰 다운다운 다운, 띠리데리 3,2,0,2,3,2,0 이렇게 3,2,0,2,3,2,0 2,0,2,0,2,0,2,0,2,0 이렇게 묶어서 202 0 2 0 7에서 7 하모닉스 하모닉스 요령 아시죠? 7에 가볍게 대고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대고 피킹 5에 대고 피킹 6에 이아이코드 잡고 빵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마지막 이 블루스 리그 되게 멋있는 리그인데 반복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연주해 보시면 아, 네,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네 여기까지 기타 부기를 마치겠고요. 여기까지 연습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박수 칠게요. 예, 지금까지 기타 치는 은송이었습니다. 네.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다른 곡으로 찾아뵐게요. 빠이빠이 감사합니다.